자, 스물볼로 운동해볼게요. 무릎 사이에 스물볼 끼우시고요. 두손 앞으로 나란히 롤다운 네번 해보실게요.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마디 머리까지 닿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턱부터 천천히 일어나세요. 동그랗게 일어나서 마지막에 일어나고 앤들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앤 이제 천장 보고요. 앤 내쉬면서 후쭉 가슴 부드럽게 시선 정면 두번더앤 내쉬고 후쭉 천천히 앤둘앤 턱부터 부드럽게 등 부드러운 컬 마지막에 일직선 라스트 앤후쭉 천천히 앤 들이마셨다가 앤 차렷 그대로 무릎 조금 더 세우시고요. 자 브리징 그대로 하실 거예요. 무릎 사이에 공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하나, 하나씩 주루루룩 옳지.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앤 10개 흐셋넷 후. 후.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쭉 내려오세요. 이렇게 세번더 하실 거예요. 엠 둘,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씩 척추 쭉 뜯어 올리시고요. 몸 일직선 사선이에요. 10번 스퀴징엠 하나, 엔, 둘,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 가슴부터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꼬리뼈까지. 자두번더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후 올라갈게요. 귀엽게 멀리 하시고 턱 너무 이중턱 떼지 않게. 옳지 정수리 길게 무릎 길게. 5 6 7 8 9 10 앤 가슴부터 천천히 무릎 길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앤 라스트.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올라갈게요. 팔뚝도 지그시 바닥 눌러서 앤후두앤셋넷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앤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후 내려오세요. 그렇죠. 꼬리뼈까지. 한숨 한 번. 흐. 자 이제는 공을 오른다리 발바닥 밑에 지그시 밟고 브리칭 하실 거예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아요. 브리칭 하시는 거. 앤들. 흐. 하나하나씩 올라가세요. 쭉.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발 푸시. 푸시.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그대로 누르고 있고요. 가슴부터 천천히 옳지. 한번더다시들이 마시고, 엔 n d 후, 발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 엔 n d 원, 두,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인텐 그대로 가슴부터 목 길게, 귀엽게 멀리 하시면서 내려오세요. 발 바꿔서 이제 왼발 밑에 공두 다리 다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내쉬면서 쭉 준비 내쉬면서 후셋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목 길게 턱 너무 누르지 마시고 라스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목 길게, 앞에 이플렉서 길게 2, 3, 4, 5, 6, 7, 8, 9, 10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길게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발로 슬슬 가지고 오셔서 손으로 잡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세크럼에 스몰 볼 두시고요. 가슴 갈리뼈후 바닥에 지그시 내려오세요. 손으로 공 잡은 상태 유지하시고 한 다리씩 밴드, 밴드 무릎 구부린 상태로 서클 6번 할게요. 엠후 크지 않아도 돼요. 앤, 2엠 둘, 쓰리, 앤, 둘, 포 고관절 부드럽 5, 마지막 and 6, 리버스 여섯 번 아랫배 튀어나오지 않게 복부로 컨트롤 하시고 and 3, and 4, and 5, n 6, 그렇죠. 그 상태로 few 할 거예요. 하나, and alternate t h r o n d n 3, and who. n d n d n d n d n d s i n d w h n d n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t n 옳지, 잘했어요. 그대로 위로 쭉 내려갔다가 자, 그 다음에는 다리 위로 쭉 펴서 C죠. 두 다리 쭉 펴시고 위아래로 복부 컨트롤. M, 2, M, 2, N two N two N two N three N two N f o u N t N f N two 두 세트만 더. Seven N t w N, 8, N 옳지. 그 상태로 이제 헬리콥터 M 반원 서클하듯이 서클 하듯이 써클. M 그렇죠. M t 같은 방향으로만 서클 three M two M four M two M five M t M s n d more M s n 2, a 복부, a n 발 바꿔서 할 거예요. and 2, a n 1, n d 배불뚝거리지 않게, and 2, n 귀엽게 멀리 호흡으로 컨트롤, 3, and 4, and 발끝 계속 길게, 5, and 2, and 6, n d 두 번만 더, and 7, and, 마지막, and, eight, and, 옳지, 잘했어요. 자, 이번에 full circle, 배 납작하게, 다리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후, 발끝 길게, and, two, t 앤드 앤넷 리버스 할게요. 배납작하게 발끝 길게 앤원앤투앤 그렇죠. 아래 배납작 셋 호흡하시면서 앤넷 앤올지잘리 하셨어요. 자 45도로 그대로 턴아웃 플로그 구부렸다가 앤 사선으로 밀어요. 쭉앤투앤 쭉, and, three, and, 배 납작, and, four, and, 발끝 길게 뒤꿈치, five, and, 길게, and, six, and, 길게, t 개 더, e t seven, two, and, eight, and, 옳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p 인 옳지, 그 상태로, down, and, up, and, 복부 쑥, and, 허리 뜨지 않게, 앤, 가슴, 갈비뼈. 그렇죠. 앤, 4. 네번만더 할게요. 앤, 5. 앤, 그렇지. 앤, 6. 앤, 2. 앤, 7. 앤, 마지막. 앤, 8. 앤, 잘했어요. 그 상태로 롤오버로 쭉 올라갈게요. 쭉 다리랑 바닥이랑 평행. 그 상태로 오픈 앤 내쉬면서 그대로 하나하나씩 공 살짝 옆으로 치워놓은 거 잊지 마시고 다리 복부 컨트롤 하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옳지. 두 손으로 공 만세 내쉬면서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롤업. 다리 뜨지 않게 쭉 앞으로 스트레칭 한번 앤쭉 엥 그대로 일어나서 그 상태로 스파인 스트레치 할 거예요. 네번 내쉬면서 옳지 그대로 턱 부드럽게 해서 앞으로 정수리가 앞으로 길어지게 흉추 플렉션 엥 그대로 하나하나씩 일어나시고요. 쭉척추 일직선 다시 M 부드럽게 귀엽게 멀리하고요. 복부 잡아서 M 그대로 척추 일어나시고, 두번 더. ᄂ, 후, 그대로 귀엽게 멀리. 손도 앞으로, 정수리도 앞으로. ᄂ, ᄃ, 라스트. 내쉬면서, 후. 등, 경갑 있는데도 다 열리게 스트레칭 되세요. ᄂ, 그대로 일어나시고. 옳지. 손, 지그시 잡아서 스파인 트위스트. 후, 엔 제자리. ᄂ, 후, 엔 네, 세트, 엠, 후 엠, 투, 엠, 후 엠, 둘, 쓰리, ᄀ, 엠, 둘, 엠, ᄀ, 엠, 라스트, 엠, 후 엠, 둘, 정수리 길게, ᄀ, 엠, 옳지. 그 다음에, 쏘 들어갈 거예요. 트위스트 하고, 공 내려놓고 밀면서, 쏘, 스파인 스트레치를 사선으로 하세요. 다시 반대. M 둘 공슬슬슬 슬 밀면서 M 다시 돌아오고요 마지막 한 세트씩 M 후 시선 멀리 뒤쪽 둘 마지막 M 후 흉추 플렉션 M 옳지 가운데 보시고요 옳지 그대로 호흡 수고하셨어요.